금슬상화, 거문고금, 비파슬, 서로상, 화할화. 금은 거문고, 슬은 비파로 이두 가지의 악기를 탈때 음률이 잘 어울리듯이 부부간의 위조음을 일컫는다. 한 집안의 화합함을 노래한 8장으로 된 시의 제7장의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처자가 좋게 합하는 것이 비파와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고 형제가 이미 합하여 활락하고또 즐겁다. 여기서 금슬을 슬금이라고 바꿔놓은 것은 운을 맞추기 위함이다. 검은고와 비파를 타면 음률이 어울려 양자의 울림이 서로 화합해서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듯 아내와 뜻이 잘 맞음을 뜻한다. 부부간의 정을 금슬로 표현하게 되었고 금슬이 좋은 것을 금슬상화라고 한다.